굿샷! 굿샷! 굿샷! 굿샷! 굿샷! 네 좋은 볼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웃음> 네 바로 컵으로 <카드로> 들어갑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골프피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명품 스윙 이미정의 모든 샷입니다 이정 선수는 2019년 루키 시즌에만 3승을 기록했던 대단한 실력의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만 10억 정도의 상금을 벌어들였고요. 평균 타수 70 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린 적중률이 77%를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28개 대회에 참가한 기록입니다. 드라이브 거리는 238m 페어웨이 안착률은 79% 그린 적중률은 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금 순위는 박민지 선수 이어서 2위, 대상 포인트는 역시 박민지 이어서 2위, 평균 타수는 장하나 이다연 이어서 임희정 선수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록 부분에 있어서 각 항목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심터 하윤 리조트 여자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요. 2020년에는 오렌지 라이프 챔피언 스트로피에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2019년에는 루키 시즌에 무려 3승을 거두었습니다. 완벽한 명품샷을 구사하는 이미정 선수의 활약상을 보실게요 먼저 프로 데뷔하기 전에 2016년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에서의 애뛰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베어스 베스트 청라골프클럽 인천에서 열렸던 기아자동차 여자오픈입니다. 이미정 선수 퍼팅어드레스 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스트로크 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앳된 표정이 너무 사랑스럽죠 좋아하는 미소도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앳된 얼굴로 바로 퍼팅에 성공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퍼팅 어드레스 하고요 루틴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을 모아 잡습니다 백 스트로크 포워드 스트로크 네 바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2019년 4위를 기록했던 셀트리온 킨즈 마스터즈 보라컨트리클럽 울산에서 열렸던 경기입니다. 파파이브 10번 홀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글샷이 나옵니다. 나이스 샷! 샤디글입니다 멋진 이글샷 다시 한번 볼까요? 그샷잘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샤디글 볼수록 멋있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나이스! 들어갑니다. 다음은 2019년에 첫 우승을 기록하게 되었던 하이원 리조트 한국 여자 오픈 장면입니다. 고향인 태백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하이원 CC에서 2021년 올해에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 장면 17번홀의 세컨샷인데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소리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기대를 맞추는 것은 보통일입니다. 어프로치 샷을 했는데요. 나이스! 들어오더니 바로 빨려들어갑니다. 이 정도가 이미정 선수의 실력이죠. 또 다른 샤디글이 나오는 순간인데요. 지켜보실까요? 굿샷! 잘 날아가서 떨어집니다. 바로 엣지를 타고 내려가더니 홀컵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샤디그리입니다. 좋아하는 모습도 너무나 귀엽지 않나요? 이 장면은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순간에서의 퍼팅이었는데요. 어려운 퍼팅이었습니다. 우측 경사를 타고 태워서 보냈는데요.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나이스! 다음은 2019년 두 번째 우승을 거두었던 올포유 레노마 챔피언십입니다. 사우스 스프링스 CC 2 0 0 0에 열렸는데요. 굿샷! 임정선수 샷을 올렸습니다. 네 나이스 또 빨려 들어가나요 네 붙었습니다 완벽한 어프로치를 보여주었고요 이번에는 퍼팅 인데요 롱버디퍼치 되겠습니다 어드레스하고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나요 설마 들어갑니다 나이스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미정 선생님 모습도 귀엽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상당히 긴 거리 인데요 한번에 밀어 넣습니다 나이스 <놀람> 다음은 2019년 3승을 기록하게 했던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블랙스톤 2000 골프클럽에서 열렸던 대회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팟3 홀에서 홀인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붙어 들어갔던 샷이었습니다. 굿샷!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 놓는 이미정 선수. 다음은 그린 공략하고 있는 이미정 선수인데요. 네, 어드레스 취하고. 방향보고 테이커의웨이 백스윙, 임팩트, 피니쉬, 멋집니다. 방향 좋고요. 잘 들어가서 나이스! Nice. 아, 들어가 버립니다. 상당한 샷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정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굿샷! 나이스! 나이스! 바로 들어가는 샷입니다. 멋진 장면 또 한번 연출해주는 이미정 선수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나이스! Nice.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명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이미정 선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샷을 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요 저는 볼수록 멋진 샷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파스리 홀입니다 굿샷 잘 맞은 것 같고요 나이스 오 그린에 언덕을 타고 핀 옆에 바로 붙어 버립니다 임정 선수 정말 대단한 샷을 보여주었는데요. 2019년도에 3승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명장면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굿샷! 그린 정중앙을 목표로 해서 떨어뜨립니다. 한번 바운스를 일으키고 경사를 타고 핀 옆으로 와서 붙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조우승을 거두었던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LPGA 대회입니다.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렸고요. 올해 열렸던 이 대회에서도 또 준우승을 기록했던 이미정 선수입니다. 나이스! 꿀컵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마추어들도 칩신시 들어갔을 때는 유난히 기분이 좋죠. 다음은 2020년 우승을 했던 오렌지 라이프 챔피언스 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KLPGA 팀에서의 활약입니다. 이날은 LPGA팀과 KLPGA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경기를 벌였고요. 선수 소개에 이어서 임희정 선수가 티샷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빈스윙 한번 하고요. 루틴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두번 빈스윙을 해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목표 방향을 살펴보고 다시 어드레스에 들어갑니다. 다리를 벌려서 자리를 잡고 백스윙 임팩트 피니쉬 너무나 아름다운 샷입니다. 다시 임팩, 굿샷, 굿샷. 다음은 내리막 퍼팅을 준비하고 있는 이미정 선수인데요. 내리막 퍼팅은 정말 신경 쓰이죠? 네, 그래도 들어갑니다. 다음은 2020년 LHS 포인트 왕종왕전에서 우승한 대회입니다. 2020년 정규대회에서는 임희정 선수가 우승을 거두지 못했고요. 약간의 슬럼프를 느끼는가 싶었지만 마지막에 탑 랭커끼리 겨루는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다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임희정 선수 온 그린 공략합니다. 시 러시아 올라갔고요. 네 맞고 들어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살짝살짝 비껴지는 아쉬운 해가 20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승을 기록했던 국민 쉼터 하이원 리조트 여자 오픈 모습입니다. 하이원 정선에서 열렸고요. 그린 공략 100미터 샷입니다. 자신 있어 보이는 100미터 샷을 구사했는데요. 나이스! 잘 올라왔습니다. 공동선두였던 박민지 선수와 비슷한 위치에서 퍼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박민지 선수의 퍼팅은 조금 약했기 때문에 볼 마크가 저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조금은 과감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이스 퍼 단독선두에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골 18홀 티샷입니다. 굿샷! 잘 올라가고 있고요. 네, 페어의 좋은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드라이버를 잡을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3번 우드로 티샷했던 장면입니다. 마지막 골잘 마무리해서 이미정 선수가 드디어 2021년도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통산 4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KLPGA에 입회해서 2019년 루키 시즌에만 3승을 기록했던 이미정 선수. 작년 2020년도에는 정규대회 우승이 없었지만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했었고요. 2021년 다시 하이원 리조트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내년도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이미정 선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미정 선수의 아름다운 명품 샷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반복해서 들으시면 은이미지 트레이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합니다. When there's no more hope is left in me I can see what comes my way And I'm always lost There's nowhere else to go All I do is fall 그러